장소, 장소, place, 공항, 공항, airport, 빵집, 빵집, bakery, 은행, 은행, bank, 이발소, 이발소, barbershop, 미용실, 미용실, hairdressers, 책방, 서점, 책방, 서점, bookstore, 버스 정류장, 버스 정거장, 버스 정류장. 버스 정거장, 버스탑,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정육점, n a l 버스샵 카페, 커피숍, 카페, 커피숍, 카페, 커피숍, 카페, 커피숍, 카 t 커 카페, 커 o 숍 카페, 커피숍, 카 e s h 카페, c f 카페, 커피 f 카 e 커피숍, 카 c f 카페, 커피숍, 카 시청, 시청, City Hall, 옷가게, 옷가게, clothing store, 편의점, 편의점, convenience store, 백화점, 백화점, department store. 음식점, 음식점, e a t 소방서, 소방서, fire station, 과일가게, 과일가게, fruit store, 가구점, 가구점, furniture store. 주유소, 주유소, gas station. 병원, 병원, hospital. 유치원, 유치원, kindergarten. 빨래방, 빨래방, laundromat. 농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farmers market 수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fish market 도서관 도서관 library 박물관 박물관 museum 미술관 미술관 art gallery 악기점 악기점 music shop 공원 공원 park 약국 약국 pharmacy 놀이터 놀이터 playground 경찰서 경찰서 police station 우체국 우체국 post office 학교 학교 school 스포츠 용품점 스포츠 용품점 sports shop 경기장, 경기장, s t a d 전철역, 지하철역, 전철역, 지하철역, Subway s t 극장, 극장, t h e